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웃음>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 그리고 이것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라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모릴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요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웃음> 아 여호수아 목소리 목이라 뭘로 하기라 결정을 안 했네. <웃음> 진을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웃음> <웃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모든, <웃음>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에게도 편히 실것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목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간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자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웃음> <왜> 자건 <자꾸> 넘어지지. <웃음> 음. <웃음> 아, 지금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뛰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에게도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을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1장 다 읽었네요. 2장 저 어때요? <웃음> 네, 잘했어 계속 해 봐. 네. 계속 읽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디 있어 아, 여기. 어. <웃음> 시간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누네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송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장녀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묶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집에는. <웃음>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 하는 이가 살고 있었다 <웃음> 이름이 라합이라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어,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어? 모자라네 잠깐만요 뭐, <목소리> 아빠, 아빠, 아빠. 여리고 왕었어요. 인물 중한 명을 지금 받침 대로 써 가지고 자. <웃음> 그때 <웃음> 그때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정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내 집에 온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여 있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풀어서 그들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넣어놓은 삼대 위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아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간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웃음> 우리가, 목,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그 어느 누구에게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일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달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웃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달아 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쫓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매던 이의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홍색 줄이 있으니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매달아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당신의 집안에 모여 있게 하시오. 어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고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략,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웃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들을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 쥐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웃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아, 라합이 아니구나 <웃음> 주님께서 그 땅을 어, 모두 우리 손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